자영업 시장은 계속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비싼 동네 대형 상권, 큰 가게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1대1 맞춤형 상담, 코칭, 쿠폰을 지급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 자영업의 미래. 를 지은 예 창업통 tv 김사훈 소장 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잘 정리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창업자가 행복한 행복 창업법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라는 의문점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제가 요즘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서 코로나 시대 자영업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자영업 시장은 계속된다는 거죠. 아무리 큰 외부적인 악재가 온다고 하더라도 자영업 시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근간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자영업의 미래는 결국은 창업자가 행복한 창업 세상 만들기죠 이전 팽창사회 시대에 자영업 시장이 열심히 했는데 야 직원 인, 인건비 내고 났더니 별로 없었어요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 많았는데 아마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창업자 자신의 행복 같이 그렇다면 내가 행복한 창업 어떻게 할까요? 첫째, 비싼 동네 대형 상권 큰 가게, 월세 비싼 매장, 그리고 인건비 많은 창업법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대형 매머드급 상권보다는 실세권 소비자를 공략할 수도 있는 동네 상권, 틈새 입지, 작은 가게, 그리고 월세 저렴하면서 인건비도 저렴하면서 궁극적으로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나의 행복가치를 직접 누릴 수 있는 창업법 이 코로나 시대에 창업자가 가장 행복한 창업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책에 지금 한 페이지 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책을 열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게프롤로그가 있는데요 저는 이프롤로그의 제목을 야 내가 행복한 소확행 그리고 전환 창업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프롤로그만잘 읽어보셔도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주장하는 그리고 요즘 시장의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어떤 인사이트를 아마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목차는 총 8가지 섹션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는 창업시장의 기상도입니다. 상권과 시장을 중심으로 최근에 코로나 변수를 맞은 대한민국 스몰 비즈니스 상권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섹션입니다. 대한민국 30년 동안의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시장의 흐름을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비포 30년 동안 이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 시장의 트렌드와 창업 시장의 작은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면 앞으로 벌어질 대한민국의 창업 시장의 역사를 예측해 볼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부 내용은 그렇다면 창업 시장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화두는 빨리빨리 창업이 아닌 슬로우 창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포, 일본식 노포가 아닌 한국식 노포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한번 던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경기 어려움과에 맞는 컨셉팅 그리고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한 축인 7,3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서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정리한 섹션이 2부입니다. 3부부터 3부, 4부, 5부, 6부까지는 전환 창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피보팅입니다. 3부의 피보팅 전략의 첫 번째는 실패를 하더라도 어떻게 잘 실패할 것인가 우리나라 자영업시장의 실패는 누구나 실패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닌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그 이후에 어떤 창업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창업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사부에서는 구체적인 피보팅의 궁극적인 가치는 결국은 소확행이거든요 소확행 창업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게 4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부에서는 창업자가 행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템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실속 창업의 교과서가 될수 있는 10가지 아이템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6부에서는 피보팅의 네 번째 코드로 해외 창업을 얘기했습니다. 요즘 가까운 일본 창업 시장과 6억 5천 동남아시아 상권의 교두보라고 할수 있는 1억 베트남 시장 상권에 대해서 베트남 창업을 중심으로 해외 창업에 대한 명함을 정리했습니다. 7부에서는 청년 창업 어찌 할까요? 720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주력이 되는 58세대 창업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부부 창업 과연 해도 될까요? 계층별 창업 전략 7부에서 볼수 있고요. 마지막 8부에서는 창업 워크숍 코너입니다. 준비된 창업자를 어떻게 만들까요? 즉 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창업과 사람 얘기까지 짝 정리된 8부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책 누가 읽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지금 600만 자영업사장님들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침서가 될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기존 창업자 사장님들 꼭 한번 일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비창업자라고 할수 있는 기존의 1,500만 직장인분들 꼭이 책을 읽어보실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미래세대라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 청년 창업자분들 꼭이 책을 통해서 창업시장의 현장의 바로미터를 체감할 수 있고 터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마우신 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이콘마 출판사와 그 다음에 제가 공동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이 책을 읽으시고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같은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 정성어린 후기를 올려주시면 인증샷과 함께 무려 30분을 선정해서 저자인 저와 함께 1대1 맞춤형 상담 코칭 쿠폰을 지급해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전입니다 이 책도 읽으시고 저자와의 맞춤형 상담의 행운도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